깜짝이야. 아 부끄러워서 볼이 뜨겁다. 우리 같이 데이트 준비하기로 했었구나. 그러네. 난또나좀 이따 보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나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 빨리 보고 싶었나 싶었네. 그러네.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같이 데이트 같이 준비해요. 그러면서 나 차근차근 당신에게 나에 대해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소개해주고 싶어 어? 무슨 소리야 저민낯이에요어 무슨 소리? 무슨 소리야 <웃음> 아니야 나 베이스 안 했어 저 원래 좀 민낯에 쉐이딩하고 아이섀도우 바르고 립 바르는 거 좋아하는데 내 취향에 대해서 자꾸 자기 그렇게 왈가왈부 할 거야? 방금 숨긴 거? 이거? 이거 로션이야 자기도 참 요즘 로션이 렇게 나오는데 모르는구나? 난 자기 그럴 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좀막 모르는 거 우길 때 되게 매력있어 원래 좀 그래요? 원래 좀 모르고 이럴 때막 그렇게 귀엽게 생때 쓰고 막우기고 그래? 안아주고 싶다 귀여워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로션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쉐이딩부터 난 해볼거야? 애교살 그릴건데 <웃음> 당신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글방글 웃을때 이렇게 애교살이 통통하게 차올라야지 매력있지 않겠어요? 그래야지 당신이 내 애교살에 파묻혀서 뒤지든 말든 하지 나는 내애교살에 자신있거든 이렇게 그렸을 때만 <웃음> 그렸을 때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는게 있어야지 좀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나? 이제 아이섀도우 발라야겠다 자기 왜 이렇게 느려? 하긴 자기는 할거 별로 없겠다 그 자체가 완벽해서 이렇게 내 속마음 바로 얘기해버리면 밀고 당기기 실패하는 거라고 했는데 말해버렸어 나 바보 이런 꾸러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얘기해버리지? 못 들은 걸로 해줘요 나 속마음 그렇게 잘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야 오늘 내가 발라줄 아이섀도우 소개할게요. 휴, 더워. 뭐가 이렇게 덥지? 나왜 더운지 알겠어요. 나 약간 지금 부끄러움 타나 봐. 나 이런 성격 아닌데. 잠시만 선글라스 끼고 있을래요? 부끄러워. 그렇게 쳐다보면 좀 부끄럽잖아. 아무리 당신이랑 같이 데이트 준비하기로 했어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몸들바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시선 돌려줘요 나 되게 부끄럼 많은 여자라서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어 일단은 이제 섀도우 바를 거야, 나 아주 화사한 색깔로 눈두덩이 다 깔아버릴 거야 그래야지 내 눈도 화사해 보이고 곧 내가 만날 사랑, 그리고 내가 찾아갈 자 그리고 내가 곧 맺게 될 인연, 내 미래, 이런 게다 밝아질 것 같아. 일단은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. 난 이렇게 발랐어, 자기는? 한번 보여줘봐. 아, 자기도 꽤 하는구나? 나랑 곧 만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? 귀여워. 아, 또 이렇게 너무 나섰지. 미안. 내가 좀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둥이로도 가끔 어머 주둥이란다. 미안해. 내가 가끔 입으로 이렇게 조금 실언을 할 때가 있어. 그냥 그럴 땐 넘어가줘요. 눈두덩이에 발라서 화사해질 거야. <웃음> 다 했다. 나 이제 눈더 깊게 만들거예요 당신은 왜 음영해? 당신은 눈 깊게 만들 필요 없잖아 내가 이미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얼만큼 깊게 만들려고 그래 냅둬. 요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내가 말하잖아 가만있으라고 내가 힘들것 같아서 그래 나 당신 눈에 더이상 빠지는거 힘들어 여기까지 해 장난질 그만 나는 당신을 더내 눈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영 더 넣을 거야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 건데 어때요? 눈좀 깊어 보여요? 나한테 빠질 것 같아? 아직 부족하다고? 알았어 나또 당신 말이라면 깜빡 죽잖아 어머어머 내가 미쳤나봐 나 화장하면서 지금 내 이름 얘기도 잘 안하고 어,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나의 모든 로맨스 이런 거다 설명을 안 했나봐 아 미안해 내가 지금부터 다차근차근 설명할게 들어줄 수 있어? 나는 이름 제이미야 왜 제이미냐고? 미국 뉴욕에서 유학을 했어요 내 세상 맘껏 메이크업하는 것처럼 이 컬러들로 뿜어내 보고 펼쳐보고 싶어서 뉴욕에서 유학을 했어요 <웃음> 철이 없었죠 다채로운 색깔을 경험하고 싶어서 뉴욕을 갔다는 게좀 철이 없었던 거 같아 지금 생각하면 한달반 정도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나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워왔어 향수병도 있었고 진짜 힘들었던 거 같아 지금 생각하면 값진 추억이야 다시 가라면 못갈것 같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 나 되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지금 다시 뉴욕 가라면 다시못 가겠어요 <웃음> 부끄럽다 나 오늘 왜 이렇게 화장하는데 떨리지?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렇게 섀도우 실수를 하지? 이상하네 나 여기까지 하고 눈을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 우리 자기는 어디까지 왔을까? 어머 우리 지금 사이가 그렇게 발전된 것도 아닌데 내가 자기라고 하는 것좀 불편하죠? 자중할게 미안해 내가 좀확 나서는 스타일이야 마음에 들면 그대로 돌진해야 돼 마치 덤프트럭처럼 목적지가 있으면 무게감 있게 돌진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그래 좀 이해해 줄수 있어요? 미안해 메이크업 같아요. 꼭이 삶이 굉장히 메이크업 같아. 다채로워.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내 스타일대로, 내 취향, 내 소신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완성되는 그림 같아. 마치 메이크업처럼. 이렇게 눈 애교살에 발라봤어요. 어때요? <웃음> 아, 목이 탄다. <웃음> 스위스에서 가져온 코코아 좀 마시고 갈게요. <웃음> 여기 이거 발라볼게. 아 이거 바르려니까 살짝 핑크색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체인지 좀 해볼게. 나 지금 화장품 바르는 거 맞지? 왜 이렇게 반짝거려? 당신 눈동자 바르는 거 아니지? 아 너무 반짝거리잖아. 내가 지금 당신 눈동자를 바르는 줄 알았어 뭐가 이렇게 반짝거리고 투명하지? 애교살에도 발라볼 거야 아직 내 애교살에 파묻혀서 뒤지지 않았죠? <웃음> 내가 아까 좀 과하게 그리긴 했는데 좀더 튀어나오게 만들어볼게 나 아이라인 어디 갔을까요? 내 아이라인 아, 나또 물건 못 챙겼나 보네 잠깐만 귀 막아줘요 아이라인 뒤지는 소리가 시끄러울 수 있어 귀 막아요? 지금? 귀 막았어요? <웃음> 엄마! 내 아이라인 어딨어? 귀 이제 풀어도 돼 아니 브러쉬 뒤지고 화장품 뒤지는 소리가 너무 클까 봐 잠깐 귀 막으라 했어요 당신 고막 다치면 안 되잖아 소중해 항상 나의 속삭임을 들어야 되는데 고막 다치면 안 돼요 붓펜 라이너 그려야 될것 같아서 먼저 나는 속눈썹을 붙여보려 그래 이렇게 속눈썹 붙이면 눈이 훨씬 커져 보이고 깊어 보이니까 당신이 내 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죠 나 머리 좋지 않아? 이런나 어때요? 매력있지 않아요? 나 사실 항상 재즈 같은 거 듣거든요. 메이크업하면서 이렇게 재즈 같은 거 들어주면 <웃음> 기분 재지더라고내 최종 꿈 뭐냐고? 당신과 함께하는 거? 나 사실 당신에게 꽂혔거든. 나 사실 이렇게 민낯 보여주면서 화장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. 원래는 다 커버하고 메이크업, 풀메이크업하고 만나요, 사람? 근데 이렇게 내 속까지 보여준다는 거는 나 당신에게 정말 빠졌단 소리야. 더워 코코아 좀 맛있게요. 속눈썹 풀이 안 좋은가 봐요. 그지 같다. 자꾸 떨어지네. 이렇게 그지 같은 속눈썹도 난 처음인데, 정말 부끄럽네. 당신 거 어때요? 당신 건 괜찮아? 내풀 지금 그지 같아서 사실 속으로 좀 열받아요 근데 나 지금 많이 참는 중이야 나 항상 나 자신과 약속하고 타협하는 그런 신중하고 자제력 있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를 참고 있어요 이제 나 마스카라 할게 사실 이 마스카라 요즘 내가 당신에게 꽂힌 것처럼 요즘 내가 꽂힌 마스카라예요 어쩌면 당신보다 먼저 꽂혀있던 마스카라일지도 몰라 질투하기 금지 그렇게 질투 쉽게 하면 어떡해? 나 얘기했죠 쫄깃한 러브 좋아한다고 내가 했잖아 질투하기 금지예요 메이크업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쉽게 질투하면 안돼 쉽게 질려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잖아 돈이 될수 있는 황금 그리고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소금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<웃음> 제일 소중하죠 부끄러워요. 미안,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애가. 나 원래 아이라인 펜슬로 그리는 스타일인데, 붓펜으로 그려줄게요. 도대체 아이라인이 그지 같은 아이라이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서 붓펜으로 그려야 될것 같아. 오늘 나 아이라인 이렇게 날렵하게 그렸어요. 참고해요. 당신 마음 콕 찌를라고 이렇게 날렵하게 그렸어. 끝 되게 날렵하죠. 아, 다가오지 마. 내 아이라인에 찔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찔릴 수 있고 나한테 다가오지 마요 다가오지 마 <웃음> 거기 떨어져 있어요 블러셔 바를 거예요 오늘 좀 피치 색깔 가져왔어 어? 아니다 이건 너무 딱딱해 난 딱딱한 사랑 싫어하잖아 딱딱한 블러셔보다는 오늘 쫀쫀한 블러셔 발라볼 거예요 이거 리퀴드야 이거 이름 뭐냐고? 이거 이름 안다고? 난못 말하겠어요. 당신이 이 블러셔 이름 말해줄 수 있어요? 아, 나 원래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움 없고 부끄러울 일도 없는 그런 이름인데 나왜 당신 앞에선 이렇게 아 뜨거워 부끄럽지? 당신이 읽어줄래요? 사실 직업상 항상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블러셔 하거든 나 억지로 웃는 일 많아요 가면 쓰면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? 내 내면의 우울함 그거 분출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블러셔 할때뺨 올리며 애플존이라고 이렇게 웃어야 되는 내 자체가 얼마나 자괴감 드는지 나 당신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제 립 바를 거예요 색깔 걸지 마요. 내 입술엔 내가 원하는 색깔 바를 테니까. 내네 입술 왜 자기 것 마냥 그래요? 내가 까알겠지 우길 때가 제일 귀엽다고. 그러지 말아요. 입술은 내 거잖아. 응, 내가 바르고 싶은 거 바를래. 이거요? 어뮤즈 거예요. 입술에 버짐 있네요. 미안해요 더럽다 들러워뒤지었네 <웃음> 더럽다 음. 음. 왜 애기도 안해줬어요? 내 입술이라고 터치 안한거야? 귀여워 이거는 복숭아라는 글로시 틴트인데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빨리 따라와요 자기 나립 컬러 선택 잘못했다 개뿔 컬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당황해서 다시 한번 매트 립 바르고 그리고 다른 립 바를게요 나 당신 앞이라서 실수하나봐 나 원래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? 나내 전문 분야에 굉장히 투자하고 집중하고 실수란 용납 못하는 사람인데 당신에겐 용납되나봐 다른 컬러 발라줄게요 훨씬 낫다 내가 컬러를 미스했나봐 왜 내가 미스했죠? 컬러같은거 실수 절대 안하는 사람인데 나 이유 알았어 <웃음> 나 이유 이렇게 쉽게 알아버렸어 당신이 내 다채로운 삶이 컬러같은 내 라이프에 당신이 그냥 구겨들어와서 흐트러진 것처럼 근데 지금 컬러 선택에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나 메이크업 다 했는데. 이거 가발이냐고요? 무슨 소리예요. 가발 아닌데. <웃음> 나 이렇게 메이크업 다 끝냈는데 어때요? 괜찮아요? 핑크색 무드에 맞춰서 메이크업했어요. 피치, 핑크, 코랄 컬러들 다채롭게 사용해서 당신이랑 데이트하려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어요. 하, 나 사실 되게 부드러운 메이크업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코코아는 스위스산, <웃음> 부드러운 거 먹어도? <웃음> 나 이제 당신한테 가볼게요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요 내가 스위스산 커피 한 봉다리 가지고 갈게 봉투는 검정 비닐봉투밖에 없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스위스산 코코아는 내 마음을 가득 담은 명품 코코아산이니까 그건 받아줘요 껍대기잖아 봉지 따위. 그러면 좀 이따 봐요. 안녕. 아, 애교 부리지 마. 그럼 나안 끊는다? 안녕.